중성을 띠네라중성이네라 연기성을 띠는 애를 구별해주는 게 있는데, 네. 일단, 이렇게 있으면, 일단,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그 산이랑 연기해서 봤던 건데. 아 산은 붉은색으로 변하고. 네. 중성은 색이 안 변하고. 네. 푸른색으로 변해요. 네. 그리고 페널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. 네.